안녕하세요 루이오빠입니다 오늘은 아크릴 박스를 이용한 무드 등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아크릴 박스에도 일반 박스와 커트박스가 있어요 그중 오늘 만들어 볼 박스는 커트박스 입니다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아크릴판은 모두 45도로 깎아 주었어요 커트박스는 판과 판을 먼저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한 면을 기준으로 사면을 먼저 고정해 준후 가운데 판을 기준으로 들어올립니다 옆면을 다시 한면한면 한면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해 줍니다 이제 아크릴 접착제를 이용해서 테이프가 붙어 있지 않은 곳을 먼저 접착해 줍니다 테이프가 있는 곳에 접착제를 쏘게 되면 테이프를 타고 들어가서 아크릴 표면이 녹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최대한 스카치 테이프가 없는 곳을 먼저 아크릴 접착제로 부착합니다 이제 스카치 테이프를 모두 제거합니다 나머지 부분과 기존 부착한 부분은 아크릴 접착제로 다시 한번 부착해 줍니다. 뚫려있는 마지막 부분도 아크릴 접착제로 부착해 주시면 박스가 완성됩니다. 무드등의 조명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LED 캔들입니다. 가격은 한개당 200원 정도이며 배터리 포함입니다. 배송비가 2,500원인게 함정이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